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대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이제 6월달도 다 갔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몇몇 말까지 포함해서 세일을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 세일에서 산 하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가서 산 곳은 아리따움인데요 아리따움 같은 경우도 세일을 종종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 세일 블로그에서 이거보고가 편에서도안 다룬지 좀 됐는데 조만간 아리따움도 한번 싹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리따움에서 사가지고 왔고요 다음에 아리따움에서 크게 산 거는 없는데 일단 간단한 거부터 어,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눈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계속 다듬거든요 타투를 반영구를한 다음에 그 모양대로 그냥 겉에 자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 칼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써봤어요 근데 아리따움에서 나온 이거? 이거? 뭐냐 이름이 프리티 눈썹 칼이래요 근데 이게 제일 잘들더라고요잘 들고 칼날 크기도 요 정도 크기예요이 정도 크기 근데 이거보다 요즘에 눈썹 칼이 이것저것 큰 모양? 그이 정도 되는? 막이 정도 되는 막 사이즈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눈썹에 대면은 요런 데 세세한 부분을 깎기가 힘들더라고요. 끝에가 자꾸 닿고. 해서 저는 이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세일해서 이거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눈썹 칼. 그리고 손모품 같은 게 뭔가 세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썹 칼도 사고 했는데 화장품 코너에서 좀 특이한, 신기한 걸 발견을 했어요. 기존에 일찍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리따움을 잘 안갔어서 근데 보이시죠? 화장솜이에요. 화장솜인데 화장솜 이름이 아리따움 히알루론산 코튼 화장솜 60패드예요.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한 면에 코팅되어 있는 아리따움의 프리미엄 화장솜입니다. 라고 해서 히알루론산이 요즘에 파우더 아니면 가루 형태로 이렇게 토너나 이것저것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토너를 이용하는 그 성분 파우더를 이용해서 한 면에다가 히알루론산 파우더를 이렇게 입혀놨대요 그래서 원단 위에 열로 파우더를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까지 적혀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뜯은 모양이고, 이거는 뜯은 거예요. 뜯고, 여기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고, 여기 한번더 이렇게 따다다닥 다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이제 뜯어서 몇개 사용해봤는데, 어, 이건 아직 좀더 사용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일반 솜에 비해서 뭐 부드럽다던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던가 그런 게 딱히 느껴지지가 않아서 조금 더 사용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알루론살인 만큼 뭐 다른 그 소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습기에 특히 닿지 않도록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탁 밀봉시켜 놓는 게 좋을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이 약간 좀 맨들맨들한 진짜 손 같고요. 부드러워요, 확실히 만져보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한쪽은 그냥 코팅 안돼 있는 그냥 거즈처럼 약간 꺼칠꺼칠해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면 쪽을 이쪽에 이제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토너나 스킨을 묻혀서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까라는 걸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세럼을 딱 붓는다던가 계속 써봤을 때 그런 한두 번만으로는 그렇게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잘 소음은 쓰진 않지만 좀 신기하죠. 히알루론산 파우더가 이제 묻혀져 있어서 이 파우더로 히알루론산이 적셔지면 이제 거기에 수분을 뭔가 이렇게 함유하고 피부에 적용이 되는 그런 소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해서 샀고, 그 다음으로 산건 제가 남자 같은 경우는 입술. 를 생기있게 한다고 이것저것 타투 립밤? 뭐 이런걸 많이 써요 그중에서도 저는 이거를 항상 썼어요 여태까지 뭐냐면 진저슈가에서 나온 그러니까 아리따움에서 나온 진저슈가 틴트예요 립틴트 근데 립, 틴트 립밤이고 1번 색깔 플레인 로즈를 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 색깔을 계속 썼고 이게 딱 좋아요 뭔가 그래서 이거 너무 빨간색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라벨을 뜯고 제 입술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열면 이런 색이에요 이색깔딱이 이 색깔 이 색깔이고 남자한테 바르면 너무 빨갛지 않냐 라는 생각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딱 빨간 걸 바르면 은 오히려 입술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립틴트 여성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바르면 바를수록 발색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씩 바르던가 아니면 좀 신경쓰인다 싶으면 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번을 안 넘겨서 발라요 저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한번씩 했는데 발색은 이정도 됐거든요 조명 때문에 확실히 티가 안 나긴 하는데 그만큼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떨어져서 이거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샀습니다 아리따움 진저주가 립 틴트 립밤 1번 색깔 플레임 로즈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거 샀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일을 하길래 아리따움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제 일리윤이라는 브랜드가 있죠 아무래 퍼시픽에서 그래서 일리윤 중에서 이것도 컨셉이 좀 괜찮더라고 요 여름에 치고 뭐냐면 일리윤 그대로 얼려 쓰는 마스크 티트리 진정 케어 그래서 냉동실에 얼려서 쓰는 마스크 팩이래요 그래서 왜 바깥에 요즘에 너무 덥고 하면 여름에 좀 트러블이 나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얼굴에 열감이 항상 있고 하면 피부가 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탄력도가 저하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열로 인해서 사실 사람의 피부가 늙는 것도 있어요 열로화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안티에이징 케어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열이 발생하면 트러블도 좀자중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통 털어서 케어해 줄수 있는 얼려쓰는 마스크팩이래요 신기하죠 이것도 그래서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뒷면을 보면 보이나 뒷면에 어떻게 써있냐면 냉동실에 얼려쓰는 마스크 달아오른 피부를 살얼음 젤크림으로 시원 촉촉하게 진정시켜주는 수딩 마스크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아직 사용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나중에 한번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기한 제품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일반 로드샵에서 이것저것, 그래서 시도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아리따움 같은 데서 이렇게 약간 좀 신기한 제품을 내놓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뭐 히알루론산 파우더톤도 신기하고 얼려 쓰는 마스크팩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샀고 요즘에 제 피부가 트러블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트러블 케어에 관련된 크림이나 제품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피부가 그렇게 트러블이 많이 나질 지 않아서 그래서 아리따움에 갔더니 이 크림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한율에서 나온 어린쑥 진정크림 여긴 영어죠? 여기 앞분 보면 나와있습니다 어린쑥 진정크림 그래서 요즘에 쑥 성분이 되게 여러 브랜드에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쑥에 관해서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자면 크게 뭐 효과라고 하기에는 그냥 허브에서 추출한 뭐 티트리? 그런 성분의 효능과 유사해요. 수분도 공급해주면서 진정작용해주고 트러블 같은 거 케어해주는 그런 되게 간단한 그런 효능을 가진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걸 까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한율, 그서 유리병인가? 플라스틱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면. 사실 앞에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한다고 해놨지만 앞에 씰이 한번더 있어요 씰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그 크림 뚜껑도 되어있고 두번 밀봉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형은 이렇게 생겼고 수분크림 제형이에요 수분크림 제형인데 그렇게 막지성용 수분크림처럼 완전 가볍진 않아요 완전 가볍진 않지만 가벼운 편에 속하는 크림이에요 가벼운 편에 속하는 크림이고 보습감이 어느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는데 그리고 향은 쑥냄새는 아니에요 확실히 쑥냄새는 이거보다 솔직히 그렇게 맡기 좋은 향은 아닌데 풀향이에요 풀향 되게 뭐라 그러지? 냄새를 맡으면 기분 좋아지는 풀향 그래서 쑥크림 이거 외에도 제가 오늘 올리브영 가서 브링크림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쑥크림도 향도 맡아보고 했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안 맡아 보일 수도 있는데 쑥 관련된 이 크림의 향은 다비슷하더라고요다 이런 풀향이에요 풀향 그래서 나름 괜찮았어요 저는 이 향도 괜찮고 발림성도 괜찮고 제가 사용하기에도 딱 좋고 지성피부에도 써도 괜찮고 건성피부에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딱 그래서 아리따움에서 산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이후에는 또 올리브영 가가지고 제가 조금 샀어요. 올리브영에 가서 조금 샀는데, 올리브영에서는 뭘 샀냐면,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쌍바에서 제가 하이드로겔 팩을 진짜 스페셜 케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겔 제형의 마스크 팩을. 근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거기에 사실 소도 마스크팩도 써봤고 로즈 마스크팩도 써봤어요. 그리고 나서 뭘 써봤냐면 사실 이런 종류의 마스크팩은 제가 안 사거든요. 잘 모공 정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근데 한번 쌍박 거는 좀 다르려나 해서 한번 이걸 하나 사봤는데 이거는 그냥 시트 마스크팩, 에센스 마스크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샀는데. 보면, 제형이, 뭐, 매끄러운 진지시대 젤리 제형, 젤리 제형인가봐요. 그래서, 스피룰리나 추출물, 블루마린 컴플렉스 추출물, 뭔가 해조류 컴플렉스, 해조류 관련된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써보고, 영상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어서 샀고요그 다음에는, 선크림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선크림은 되게 뭐라 그럴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이것만 써요 <웃음> 이것만 씁니다 비욘드의 오마이 선크림 1+1 1, SPF 50+의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 플러스 그래서 이거 1+1에 17,0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마이 선크림 이거 제가 인생템이라고 했죠 제 인생 선크림이기도 하고 눈시림도 없고 자외선 특유의 그 향도 없고 그리고 눈 시림도 없고 되게 아기 파우더리한 향도 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냥 로션 바르듯이 발라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져서 또 이거 1플러스 1투로 샀습니다. 샀고 그 외에는 좀셀일복이 크길래 이거 하나 샀어요. 발 각질해주는 포필링 마스크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장화처럼 신고 있으면은 1시간, 한 1시간 한 맞나? 정도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벗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서부터 일주일까지 한 커플 벗겨져요. 한 커플 벗겨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되게 자주 하진 않는데, 여름 시즌이 오면 여름 시즌 전에 한번 정도, 한번 정도 하는 것 같고, 자주 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돼요. 각질을 아무래도 두껍게 불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거쳐서 벗겨내는 거다 보니 그래서 많아야 한두번 정도 추천을 해드려요 여름 한 계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시작 요 시즌 때쯤에 딱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세일한 김에 이것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저것 타올에 관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그 외에 또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제 라로슈포제에서 이제 뿌리는 기름 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죠. 라로슈포제 세로싱크 미스트. 근데 네, 요거 조그만한 거1 플러스 1이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살려 려고 샀는데 이게 솔직히 뭐라 그럴까? 번들거림을 그렇게 막 잡아줘서 파우더가 확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미스트랑 똑같아요.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정도로 나오고요 촉촉해요. 촉촉하고 색깔 이렇게 나오잖아요. 촉촉해 나오는데 군사도터군사 좋아요. 군사도 마음에 들고한번 쑤쑤 쑤쑤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세입만 봤지만 사실 사람인 구분이 들건들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런 유분이 거주하면 올라와요. 사람이 거주했거든요. 인분을 보호하려고 피지 분비라던가 기름기 분비를 해서 더 이상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이 낄때 살며시 닦아주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해주면 오히려 기름이 덜 올라와요 그걸 이용한 미스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 제가 한두 번 써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써보고 제가 후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리따움과 올리브영에서 제가 이번 달 하울에 산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사용해보고 나중에 후기도 얘기도 해드리고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하울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블로그에 가시면 이거보고가 보시면 여러가지 세일에 관련된 추천템 리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 많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